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개코입니다 변방 유튜브의 게임 플레이 아직 세팅이 문제가 있어 소리 지질 고르지 못할 수도 있는 점을 정말 정말 양해드리고요 유하 자 세키로 플레이하기 전에 <웃음> 눈을 감고서 패링 연습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유튜브에 올렸던 눈먼 검사 구글에 눈먼 검사 딱 치면은 내 영상이 딱 나오는 그 눈먼 검사 <웃음> 제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felt his r e s e e b e f n d s w o r d w i e l d r e d t a o u 소리만 듣고 You're the blind 저기 어디서 오는지? l e r s t s l a n s <웃음> You're the blind swordsman, aren't you? I've heard of you. Look at you. Pathetic. 여기 왼 오른쪽으로 가고 있죠. 그럼 저도 오른쪽으로 방향을 는 겁니다. 방향키 버전으로. 달려올 때. y o u g u r e 막았는데 찌르진 못했어요. 이거 방어를 먼저 하지 말고 공격을 해야 되나? 흑했을 때? Nice. The sword can be seen by more than the eye. That greedy man should have known that. I moved on. When I heard the chain rattle, I knew death hung at the end of it. A flail, a deadly weapon one should not be eager to preempt. I took a defensive stance. Any man who stands before me is as dead as a... Wait, you're blind. You're that blind swordsman. Interesting. You should have lived a quiet life a a y from death. y o l l find n i o m me, b i n d man. e Now! <뭔람> <뭔람> <뭔람> <뭔람> <뭔람> <뭔람> <뭔람> <뭔람> 가서 아빠 주시는 더라 이제 아 목이 떨어져서 먹을 수가 없겠네. 이렇게 하는 게임이다. 아시겠어요?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이어폰을 끼시면은 적이 어디서 어느 방향으로 공격하는지 직접 체감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는 시각적체험을할 수가 있습니다. By the sound of its k e t the dagger. s o m a t last we meet blind swordsmen Oh my my sisters and I have dreamt about you But I've got you now Let's dance shall we 쿠다닥 닥 왼쪽으로 다닥 뛰었죠 오아 people died but I still last 로다가조졌네 m sister and i have d r e o t you <웃음> but t y o let's dance shall we you and me 오른쪽 t s Let me tell you what really w e n on. At last, we meet blind swordsman. 확 꺾었어 얘가. m s i n d I have d r e a t a b o o u b t o t you w Let's dance. Shall we? 왼쪽 u r looks are f pretty, pretty a <웃음> <오른쪽. 왼쪽! 웃음> 잡았어 <laughs> Even in madness, when too eager to cause death, you'll only find your own. But I live to take another step. God. I could sense a pack of wolves circling me, their hair dressed on their backs, their claws sinking deep in the ground where they prowled. In return, they sensed a weakness in me. My blindness had lured to hunt me down. Ow! 개스키 세 마리가 덤비오기 때문에 아! 죽었어. This is not how it happened. 이거 방어해야 되나? 방어하고 찌르기 해보자. 세 마리가 막 이렇게 아, 진짜, 저, 다시 다시. 죽인 거요? 뭐 어떻게 된 거요? 예아 이거 이상하네. <웃음> 방어하고 찔러. 왼쪽. 아 먼저 그냥 찔러 버려야 되나? 그냥 찔러야 되는구나. 한 마리 죽였고, 두 마리 남았죠. 아, <웃음> 다시 시작. 아, 이래서 3키로를 할 수가 없겠는데, 내가 때려쳐, 때려쳐. 한놈 잡았다, 두놈 잡았다. 아유, 마지막 녀석이 개죽냐? 한1초 정도 있다가찔려야겠다 됐다 됐다 이렇게 잡아야 되는군 됐다 핸드폰 인터넷이 안돼? 아주 잔인하게 해주겠죠? 이제 는 화살 the others, 날아오는 화살 cows. 막아야 됩니다 가까이 왔어 이다 왼쪽. 맞고 오른쪽. 막아. 왼쪽. 막았어 다이. 아! e e e 됐다. 이 정도로만 하고 이 정도면 연습이 다된것 같아. <웃음> 이 정도면 된것 같아. 음, 세키로 하러 가자. 어? 아. 어. 아니 이거 지금 <웃음> 언니 아 패링이고 나발이고 그냥 안 되는 걸자 새끼로 합시다 새끼로. 잠깐만 이거 좀 바꿀게요 카테고리 세키로 그림자는 계속 죽는다 세키로 1회차 뉴비 게임 제목은 이거 방 제목은 바뀌는데 이거 안 바뀌어 이거 또 업데이트 업데이트 바뀌었다 됐다 이전에 게임을 종료했을 때 설정 메뉴에서 게임 종료를 선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참 이거 마지막으로 내가 하다만게 아닐 텐데 화상 불공격을 계속 받으면 화상상태가 된다 가드를 하더라도 화상의 축적 게이지는 쌓인다 신체가 불타올라 체간이 회복되지 않게 된다 또한 HP도 점점 감소한다 아 여기 맞네 여기 맞죠? 잠깐만 이거 녹화중인가? 어 녹화중이네 게임, 게임 어딨어? 게임하면 가보죠! 다시 근데 열, 여기 먼저 진행하는 게 맞나? 나 그걸 또 모르겠어 여기 위에 탱구 가면 쓴 애들이 많단 말이죠? 걔네들을 좀 조심조심하면서 가야될텐데 쟤네들은 뭐 들켜도 상관이 없겠지? 어휴 막총 쏘고 난리났네 절로 넘어가야 된다? 뭔가 들켰는데 지금 아 아! 아! 누구세요? <웃음> 미친듯이 던지는걸? 자 죽으시고 아유! 떨어져 버렸다 이제 <웃음> 실제 떨어지는 거봐 저거. <웃음> 저길로 바로 올라갈 수 있나?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마리 더 있죠. 여기 위에는 있애가시이고 내려온단 말이이이이이이이이이아이이이이이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어, <앞을> <목소리> 제 숨을 곳이 별로 없는거야 위에도 닌자같은 애들이 있으니까 저로확 가봐야겠는데? 저기도 있네 어! 어! 어디 어디! 아! 아! 채워버리고 여로 와버렸네 어이! 누구세요! 겠는데 그냥 다 썰어버릴 수 밖에 없어 이거 부모의 사탕 어 좋아 사탕은 이제 꼭필요한것같아꼭어 이거 뭐야, 백덤블링도 되네 벽차고 저거 내려온건가? 내려온거겠지? 아니 여기부터 오는거 맞나? 나 하나도 모르겠어 이거 맞는건지 아닌건지 어 여기 또 마당같은게 있네 나 아이템 먹고 가죠? 야! 세이브 있다! 세이브! <웃음> 무시해! 무시! 음! 보물 상자 오! 대박! 표준막 표지막 엠마 에마, 엠마 에마. 엠마가 필요하다. 존나 큰 엠마가 필요해. 고미질리 음. 너무 맛있다. 엠마 결혼해 주시오. 오카미도노, 욕 마이 레마시다. 늘어났다 더 없다 하지만 난 이제 피를 맞다. 4번이나 쪽쪽 빨아먹을 수 있다 4번이나 무려 4번! 4번이나 4번이나 그냥 스킬 내 듣기로는 에마의 약식 복용약 이거또 좋다고 하는데 <웃음> 이거를 다음에 배워보는 것으로 하겠소 잠깐만 이거 아나 지금 이거 잠깐만 <웃음> 화면이 안나오는데 이거 채팅 화면이 안나오는데 지금 <웃음> 지금 아시나성인데 나도 어디가 길인지 모르고 복잡해? 채팅떠 채팅왜 안뜨지? 어 떴다 어 이거 맨 여기다 두는거 맞는거 같은데? 왜이렇게 왜이렇게 계속 계속 써봐 채팅 계속 써봐 그러면 도배금지 먹일거야 아마 <웃음> 왜이렇게 채팅 채팅 뜨다 안 뜨다 그래 저거 내가 세팅을 이상한 게 아닌데 원래 있던 대로 다시 한 건데 이상하네 아시나 본성이지 천수각 상층 무사 대기소 여기다 왜안 뜬데 이제 뜰 거야 여기다 여기가 고곳이란 말이야 여기에 이 녀석을 잡으면 <웃음> 이렇게 멋없게 죽찾다니 오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이거 이걸 인사를 오시오. 어? 아이고 세상에 무사 양반. 그렇지. 어디서 체간을 지금 채우려고? 개인치로가 뭔데? 개인치로가 여기 있어? 개인치로? 게니치로? 개인치로가 여기 있으면 잡겠지 뭐. 아무튼, 앞에 나타나면 다 뒤지는 거예요, 그냥. 슥 열면 막다 있는 거 아니야, 막? 어이 세상에. 되지 앉아 이쪽에는 없다. 애들 로밍을 좀 살펴보자고, 불쏘 잡고 나서 잡는 보스가 괜히 치러야. 아, 그럼 맞겠네! 뭐, 길을 알아야 뭐, 누굴 먼저 찾아가는지 알지? 오니규부 잡기 전에 원래 초공 잡는 게 맞는데 나는 오니규부를 잡고 나서 초공을 잡는데. <웃음> 채팅 뜨는 거 느리지 빨리 뜨게 할 수도 있나? 잠깐만 여기 사람 있는 거 아니야? 발자국 소리 어머! 안돼 안돼 안돼 히히잇! 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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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녀석들 아! 아 님들 세네요 어이 미치해 어! 어! 어! 어! 어! 어! 한 놈씩 덤벼 한 놈씩! 왼쪽 버튼을 눌러야지. 개코야. 오른쪽. 아, 아이고맙사. 아. <웃음> 대신이 바로 인공청소기? 죽어버린 대신 아니 로밍이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들켜버렸하냐 얻었다. 오오카미요. 와가테키오쿠라에! 미안해요 헛, 헛. 돌아다니는 놈이 있었는데? 네, 네, 네, 네.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어? 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 죽어서 아유, 아유, 아유, 아 두고 보자. <웃음> 어, 누구세요? 잡으면 뭐하냐고 이거 <웃음> 왜이렇게 왜이렇게 죽는거임? <웃음> 자 이녀석 <이리도 웃음> 먼저 잡고 응? 잡고 여폼 잡고 있는 녀석도? 잡고 응? 잡고 아이템도? 먹고 아나 쟤덩어리도 있네 참아 이걸 써먹을 생각을 못해 네가 그러고도 닌자야? 닌자야? 닌닌닌닌 닌. 닌, 닌. 닌 닌, 음.. 닌닌 어, 오저 위로도 가수 있네? 왠지 모르지만 근데 들켰어 사탕 벌레같은거 있는건 아니겠지? 음흠 여기서 어 여기서 누굴 때려잡아야되는거야 이거 함부로 내려갈 수가 없겠는데? 아 저거 섰어. 빨딱 섰어 저거. 앉아 있지. 잠깐만 이거. 이 여기서 도자기 파편을 쓰는 건가? 아이. 아이. <웃음> 그렇지, 음. 아이, 좀 앞으로 해야지. 아니, 왜안 와? <웃음> <웃음> 아, 저 소리가 안 들리니? 야! 아니 소리검을또 어디서 던지지 어떻게 하는거야 어떻게 하는거인데 이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내가 보이니? 그런거야? 댐벼 댐벼 도저히 인사를 할수없는너넨아 잠깐만요 아니 그렇게 오면 안되죠 진짜 왼쪽으로 찌르고 오른쪽으로 찌르고 내가 팔도 비빔면이 되겠다 이 새끼들아 나이스! 나쁜 새끼들. <웃음> 아니, 닌자 때려치고 그냥 이거 여기는 갑옷 입고 여기는 칼두 자루 다 가져가고 다 쓰러버리라 이 말이야. 뭐 하러 이렇게 어렵게 게임을 하고 있는 거야 대체? 이거는 어차피 들킬 거니까 문 열면은 그냥 들킬까? 위로 가가지고 한 명을 인사라 해버리고 나머지를 쓸어버리는 거다 미쳤어?! 왜다 몰려고 그래?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난 닌자야. 아주 쓰레기 같은 닌자지. 나에게 등을 드, 등을 보이지 마라, 녀석들. 아, 야야야! 문 열어. 문 열어. 이문 열어, 빨리. 대표. 아! 뱀표 짜샤 아나 저거 좀 쓰라고 제발 제덩어리 제덩어리 좀 쓰세요 개코니 닌닌 수리검도좀 쓰시고 막아? 막았어? 얏 어이 미친 아아 어, 어. 오, 오, 짜식들. 하이! <웃음> 오, 무슨 안무치니? 아, 오! 던네. 안돼, 어. 화든 버그 예술. 하하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주 추잡하기 싸울 것이야. 도자기 파편 왜 있는 거야? 대지 위로 올라가면 되나? 뭐, 뭐 있는 거 아니지? 없지, 없지? 실 사자. 아, 아까 돈천 원이었는데. 아. 강관의 사탕, 최강 데미지를 경감시킨다. 이건 뭐지? 에마돈. 에마돈. 이 아레 와이 난데스. 落ち蜜と呼ばれています。俺が足の秘策だというのですかはい。飲んだもの。生半かには死ぬ。ええ。死ねるようになります。ちっちゃなそうです。落ち蜜のまたその皆とは竜印にあるというのだ。はい。ええます。私には竜印が遠いものだと。<笑> 변약수가 대체 뭐지? 마시면 죽지 않아? 용윤에 의한 비슷한 힘인 것인가? 어 뭐야 너 옆에서 다막 튀어나오는 거 아니지? 아시나류 사세 진스케 사스케! 어! 발도슬! 발도슬! 갑본도! 발소... 발도, 발도슬이거... 발도슬? 갑본대에 <웃음> 발도슬? 발도슬? 오천 쳐네 미쳤 <웃음> 미쳤나 봐. 이거 어떻게 탑하지? 아, 점프했어야지. 막 파고들라 그래 갓본운에 <웃음> <웃음> <웃음> <갑파운데 웃음> 어? 갓돈술? 아데! 야야야! 난 피했다고요. 아아아! 아, 아, 내보내줘! 오지마! 오지마! 과거 아시나의 괴물이 나타났다 괴물의 번개는 기원의 신울림 신과 같은 움직임 없이는 물리칠 수 없다 외반 번개는 땅에 발을 디딘자의 전신을 휘감고 일순간 움직임을 봉한다 공중에서 일순간 도신이 도신의 번개를 받아 되돌리는 비기가 있다 번개 공격을 받았을 때 공중에서 대전, 대전 중 착지전의 뇌반 대전, 이젠 대전 대구 부산까지 찍어서 네 절까지 가는 것일까? 오지 말라고 미쳤나 봐, 저거. 와, 완전 늙으신 분이네. 이거 어떻게 이기지? 뭔가 약점이 있을터. 와, 아, 너무 한다. <웃음> 돈다 쓰게 생겼네. 이거 아, 오지 말라면 오지 말루요 안 되겠다 이거 돈다 써야겠어 까타시로다 써야겠어 이거 살짝 살짝 살짝 살짝 살짝 살짝 살짝, 살짝, 살짝, 살짝. 아하하, <웃음> 왜 이러냐. <웃음> 아, 아이씨! <웃음> 표지박 좀마시다 저거 벨 때, 확, 확 베잖아, 두 번. 이연배기를 한단 말이야, 발도수를 할 때. 그러면 탁탁 맞으면 막으면 되는 건가? 탁탁 탁탁 이렇게 해야 되나? 탁탁 탁탁 페리 연습 선생님이라고요? 안녕하세요, <웃음> 개걸. 이렇게 탁탁 막아야 되나? 탁탁탁탁탁탁탁탁탁 이연백이 아니니까 탁탁 탁탁 탁탁, 탁탁. 탁탁. 착착 오케이 두번 패링 가자 하하하 하! 하! 몸을 빼르기 전에 아이 뛰었어야지 저거 연습한 단계는 잘안 되네 <웃음> 젠장아 <웃음> 와 발도스리라서 체간이 없어 <웃음> 레슬링 선수도 일어나는 걸 때리지도 않을 거야 저렇게 <웃음> 아씨 아유 미쳤네 저거 진짜 체간이 엄청 쌓이는구나 나도 그렇고 쟤도 그렇고 어나이스 <웃음> 어. 아 씨. 내가 때리지 말아야 되는구나. 아 이런. 아니 이렇게 쉽게 깬다고? <웃음> <웃음> 뭐야, 이게 <웃음> 바보가 된것 같아. 맞아 째려잡을 생각말고 체간을 쌓아서 인사를 해야지 이제부터 다 이런식이라고? <놀람> 척대고만이고 하지만 난 강해졌다 난 강해졌어 아 휴식해야지 참 올라가면 길이요? 어... 오케이 오케이 가자! 올라가자! 근데 아이템 못 먹는 거 있지 않나 여기? 어. 모래주머니, 아시나 도당이 신단에 올린 번개를 쫓는 묘약 번개? 이제 정말 뇌절까지 가는 것인가요? 정말로? 정말로 다가? 음, 뭐야, 뭐야? 오, 올라가라매! 길이 없어! 일로 가는 건가? 어! 여기구만! 번개 튀겨져? 바삭바삭한 프라이드가 되나? 이 시, 이 시, 이 시, 이 시, 이 시, 이 시, 이이 시, 이 시, 이이 시, 이이이이 福の千切りを俺と結べできませぬ源一郎殿たとえひとたび破れるとも命をとし主を必ず取り戻すそれが我が忍びなればそうだ 지금 바로 등장. 오시러왔습니다 시바락. 시바? 시바락? 이 시바락 기다서. 어, 존나 가지는데 칼이 근데 좀 짧다. 닌자라서. 재검 <목소리> 재검 제권... <제권> 엄청 기네. 의 <목소리> 칼이. 류인을 와가 테니와 되기요가본돈네 저거. 아 닌자 검신이 이렇게 짧고. 마일. 니에아 찌르긴데 <웃음> 점프할 생각을 했어 또. 근데 점프도 실패해서 두번 쏜다 이거지? 어 화면 안, 안 보여 왜이래 야 나도 이거 쓸줄 알아 점! 방금 뭐였지? 100이었나? 백이었어? 찌르기였어? 아! 오우, 씨, 무슨. 대포 썼는데, 대포? 어! 오, 뭐야, 저거. 무슨 기술이야, 저거. 아, 위에서 밴 다음에? 찌른다 아, 아. 피해! 아어너 이상하게 때리지마 좀! 와, <웃음> 와, 어, 죽었어 이거 환약 먹고 좀만 더 버티보자 아 시카다카 슈카르카. 슈카르카. 슈でも카슈카르 아, 아프군요. 이 녀석. 오, <웃음> 아, 제가 다 지었는데. 별거 없네. 별거 없어. 하지만 이게 1페이지라는 거지, 아직 음. 마이르. 간다. 다크비마니오. 아. 우 찌르기였는데. 나 표, 이 표지밖에 먹고. 아. 자꾸 저걸 실수하네? 아! 어. <웃음> 공격을 4절까지 하세요? 아, 공격하는 방식이 정직한데 연타 공격이 문제네. 야, 너도 맞아라. 아프지? 맞아. 이코노 비 기다려라. 풀 버프 간다. <웃음> 아공. 아공. 아공하고 강광. 너 기다려. 기다리라고 했어 내가. 아. 어. 예이. 예이. 예이. 아아 아 옆으로도 배버리네 저거. 아. 인이라 어, 뭐야, 아, 제, 이상하게 때리네, 저건 또. <웃음> 찌르기가 아니라고? <웃음> 저, 어떻게 때린 거지? 위에서 때리고? 찌르기였나? 잠깐만, 또 채팅창 안 나와, 이거. 뭐여는또 나오는데? 모바일! 모바일에서 왜안 나오는 거야 이거? 야! 왜안 나와? <웃음> 잠깐만 이거... <웃음> 어... 이상하네... 어... 또 나온다 안 나왔다가 나왔다 그래 자꾸 이거 이게 나오는 게 내가 이거... 지금... 바탕화면으로 나왔을 때 OBS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나오네 모바일이야? 아니 내께 내께 안나온다고 내개내 핸드폰이 어유 막히있지 왜? 여기, 여기가 아닌가요? 아 저쪽인가? 아저쪽인가 <웃음> 간다 이 아, 준비 운동, 준비 운동, 준비 운동, 준비 운동, 하자, 준비 운동, 준비 운동, 준비, 준비, 준비 운동. 나시가나시가 아하. 좀만, 좀만. 어시부터 눌렀는데. 인의나 나쁜 놈아. 이거나 스노비 이거나 먹어라. 어이, 방어 푸니까 바로 딱 이상한 방향으로 막 아, 횡되기 있니? 아 표주방이 날 이렇게 지탱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자식아. 이 페이지는 횡배기. 그러니까 점프로 해야 돼. 도끼도 써볼까? 어? 나 체간 좀. 다시, 다시 가자고 아 저게 안맞아? 생백이 <웃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갑자기 <놀람쌰키> 그 아시나 까그아 발톱을 선생님이 더 어렵다. 이 자식아, 미고도다 미코노 시노비어, 훌륭하지. 오시나, 알르를오 가야 할 수는 없고, 자르고도, 자르고도, 이틀만에삼 틈가, 삼틈만에 잡는 거다. 3세판이야 무조건 어 설마 또 덤비는건가? 3페이지가 있다고? 설마? 안돼 3페이지 안돼 왜안돼 3페이지 라니 나표주박 없는 데찌르긴가져거 찌르기 나나나나나체나체나체나나 체감 체감 체감 나와 아, 거기서... 거기서... <웃음> 저거 번개 막아야 되는 거야? 아니야, 내가 알아볼게. 여기서 많이 뒤지면 안 되는구나 아... 잠깐만 아! 표준 방에껴먹어야 되는데 다시 가 그냥 다시 해, 다시 해. 아니야 그냥 연습을 하자 뭐하러 다시를 해? <놀람> 하는 점 때려 잡아 그냥. 근데 이거 좀 욕심 난다. <목소리> 체간 다 사라졌지. 나도 체간 채운다. 아, 아, 아, 아. <웃음> 개인치로 나쁜 자식. 나도 이거 던질 줄 알아. 3페이지가 있었던거야 3페이지 <웃음> 아이 표준발을 왜 먹어! 멍청아! <웃음> <웃음> 아이 버튼 왜 누르셨어요? 개꽃님 네, 저기 저렇게 하는게 아니구만 모래주머니가 괜히 있는게 아니었구만 좋아 저때 써버리고 난 불로 지져볼까? 번개를 이기는 불이 있다? 번개에너지를 이기는 불에너지가 있다? アビマネおい<スフィッ> 아프다이거나 먹어라 자식아 <웃음> 어 뭐야 이거 인의힘 <놀람> <놀람> <놀람> 아 앞으로 했는데. 미코오이 있어지 <웃음> 어이 미친놈아 아아이 <웃음> 페이지가 살짝 힘드네 너무 빨리 깨버려가지고 패턴에 익숙하지가 않은 것이야 활 속이 조심해야되고 어... 횡배기 점프하고, 점프 배기할 때 그걸 조심해야겠구만 마이러. 간다 음. <웃음> 만이 다리만이... 아 저거 활 쏘는 거 너무 짜증난다. 어, 갑자기 조심하고 퓨즈바가 있게 해야 돼. 이노스노비 한번 더! 뺏겼다 괴물, 나 체관 좀 세우자. 아무것도 없어. <웃음> <웃음> 저거 못 피하나? <웃음> 저거 패링해야 되나? 아닌데, 저거 피, 저거 인 쏘는데, 인? 어떻게 하는 거지? 오리주머니 못써 크모의 사탕이라도 먹자 한약도 없어 나에게 남는게 없다 이제 <웃음> 이칼 하나 믿고 그냥 가야된다 이제 마이 再びまにえようおいあちょあ、ちんちゃ牛陰の力か<笑><笑> <うわ。笑> <笑><笑> <あー>、<笑><笑> 너활 쓰지 마. 나 카타시로 하나도 없다. 아 쏘지 말라고. 자넨 말이지 활만 안 쏘면 정말 좋은 친구야. 아. 아. 아. 아, 그냥 찌르기가 있구나 이 페이지에. 어, 아, 제 체관이 없구나, 이제. 나도 채우고. 달고 하지 말라고 아니야 저거 표주박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난 지금 3페이지를 연습해야 되는데 2페이지에서 막히면은 이건 지금 내가 잽도 안 된다는 거거든 표주박을 안 먹어야 돼 1,2페이지에서 3페이지 봐야 돼 그리고 마이르. 간다! <목소리> 다 탑이 많이해요. 오 발작이. 빡캔 갑니다. 안 돼. 아 <웃음> 뭐야 방금 저 기술. <웃음> 저 기술은 또 처음 당하네. 내 평정심을 끝트리다니 밖에 남았네. 미의비 아. 한대더 때리겠다고 자꾸 비비니까. 막을 것도 못 막고 이거 참. 어 저거. 아, 훌륭하다. 나그 칭찬이 듣고 싶었어. 밀어붙여 그냥! 밀어붙여 미친듯이 그냥! 이러부처 그냥 미친 듯이. 아! 이건아닌듯하고 아! 어! 저만다! 저만다! 개뿔! 개개 <목소리> 밀어붙이면 되는거였어! 어. 패턴이고 뭐고? 밀어붙이면 되는거야! 잘했다! 아, 잘했습니다 개코! 피의 안개술법 주위에 피의 연막을 생성하는 인살인술 카타시로를 소비해 사용한다 이는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닌자의 비술이다. 인사란 자에게 튀는 피를, 이 피의 연막으로 받고 주변의 적의 눈을 피할 수 있다. 오, 야! 이게 그 기술이구만! 그 뒤에 더 죽일지는 자유이다. 절박한 사투는 닌자를 닌자답게 만든다. <웃음> 닌자를 닌자답게 만든다는 얘기가 이거 왜 이렇게 웃기지? 닌자를 더 추하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저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양식으로 삼아라 그래 니네 말이 맞다 인살인술 배우에서 적을 인살했을 때 인살인술이라 부르는 특수한 술법을 사용할 수 있다 장비 매년 이미의 한가지를 장비하고 카타시를 수비에 발동할 수 있다 적을 배우 인살했을 때 인살인술 뿅 잘했다 오늘, 개이치를 어떻게 잡았는지 모두에게 알려주시오. 아나타나. 아나타나. 나 결혼한 거요. 이제. 오누시알아서울つ 오늘은. 오늘은. 오 미코 오늘노비늘은 오늘은. 오늘은. 시늘은오오오오오 나, 군はこの国は 씁, 트. 이즈, てだ。 아, 미, 아, 니, 군. Som, 터, 미, 나, 홀, 니, 겐, 오, 야, 야, 미, 오, 야, 미, 오. 시, 비, 터, 가, 이, 잘했다 스킬 에마의 복용량 먼저 포인트 남는데 아대 닌자 찌르기 이거 배우고 싶었는데 이거 아니? 이 멋진 기술 있잖아? 기척 중에 이거 이거 써 이곳 서역에서 닌자 채술 무너진 배우 돌기 습득한다. 자세가 무너진 저기 뒤로 돌아는 닌자 채술이채술이 체수. 있다면 은밀 상태가 아닌 전투 흐름 중에서도 배우 인사를 할수 있다. 이런 점을 노릴 수 있는 닌자 의술법도 있을 것이야. 공격력 강화한다. 개니치로는 좋은 양분이 되었다. 어... 아시나 게니치로는 서민 출신이다 아하 어머니가 죽은 후 아시나가 거두었다 토모의 봉기라 부르는 이단 기술 보여자잖 토모의 류 아시나 존망 존망의 대목 이나 이그 이단이 이 나라를 지킨다 아 존망 존망했네 레마 결혼해 주시오 ようやくアルジの命を果たすことができました。例を言います。お主は一体誰に仕えている怒り貯め이이一心。え私は一心様に仕える薬師です。何故助けを命じられたのだ。一心様は竜印の力を望んでよ。의 힘을 바라지 않는다고? 故にクロ様をアシより逃がそうとしたはい井戸底への踏みあれもお主かその通りですその通りですただ私のにあんたかじまなん結婚が。まず会うべきお方がいるはずですクロ様はいかにエマエマをあなたに 아니요, 난 당신만 있으면 돼요다 필요없어. 다랑 손잡고 갑시다. <웃음> 가자고... 카타시로 하나도 없네, 이제. 하아, 미친. 오, 무카이니 선조이 다시마시더. 뭐가 아르지よく来てくれた。あ、本ちゃんに。もえりましょう。本ちゃんに誓願があります。魔王と結婚してほしい。僕みよ。ね。わが家は竜院は死としなぬようにする。その他もそうだな。ね。はい。私はその他を救いたかった。時を戻せたとできっと同じことをするだろう。ああ、じゃあかな。死ぬというのは よどみを生む不死のちぎりも落ち水も流害も皆そうだ人の人としての生き方を歪めてしまう私は流韻の不死が生むよどみの連鎖を断ち切りたい狼よそれを手伝ってはくれぬかはいトワジルギスを鉄の起きてを破ることなどできる 父よ鉄の掟を破ることなどできぬできません巫子様をお守りすることそれが我が父より課せられし掟になればそなたは私を救うため幾くたび死にそしてよみがえってくれた二度か s 도가 d 도 없이 죽었습니다. up, she was smida. Kazoe k i r の縛りたくはないのだ하 다치다옥요 용륜 끊기에서 쿠르에게 하사받은 서적 용륜을 끊기 위한 술법이 적혀있다 오래된 물건인지 엮여놓은 끈은 흐트러져있고 종이 조각이 군데군데 헤져있다 용륜 끊기 그것을 이룰 술법을 여기에 남긴다 기원의 궁 신력으로 나아가 선양의 신성한 용의 눈물을 받들라 아시나다 <웃음> 古い記録だ戦況の神なる竜の涙ああその竜の涙というものがあればおそらく我が竜院を立つことができるしかし戦況とは一緒オたカ狼よ、そこにある功労を見てくれとあるお方がお持ちだったものだ この校楼はかつてこの足なの城には私とは別の竜院の巫女が暮らされていたと聞く。巫女の名は케ける様。武けるこの校楼はその方に縁のものだ。その方は今は亡くなられて悲しい。源の後期まいて戦郷へ帰る。そう言い残されたとか。 つまり, 미나모토의 공기, 그것이 선격에이く鍵ということおそらくは狼よまずはそれを解き明かそう그래 이제 어디로 가야 되죠? 님 して. 이곳에 시님도 몰라요? 고노시로니 타케루사마가 남수そちらってみよう이시치 それ自体についても探っては. 오. 이신사마다あのなら 나니까, "고선지야, 모시래는 오호, 감히... 고지라자. 나도 걷고 싶어. 어, 임살 인술의 장비 슬롯이 해금되었습니다. 슬롯은 이미 임살 인술 한개 잡니다. 한 개... 개. <웃음> 카타시로 여섯 개나 먹어? 미친 거 아니야? 설정. 보행시부터 알 드다. 그래도 빨라. 내 키가 커서 그런가 봐. 이신 사마와 이신 사마와 이신 사마와 이신 사마와 이신 사마와 이신 사마와 이신 사마 사마와 이신 사마와 이신 사사와이이사이사이사이사 요타카의 슈가라는 길이 ある忍びが 使う道だが. 소な타라면 타들을 노데와 나이까. 속독세 도당이 있다. 요타카 노로시니 노로시를 찾는다오. 아. 요타카 노로시를 타드레바. 오, 시나 이신을 만날 수 있는 건가? 이 아하. 야아아아앍 음 차. 오호 그렇구만. 어, 괜인치로 잡았으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 아, 좀 있다 영화 보고 와가지고 더 할지 말지 그것도 정해야 밖에 없다. 음, 녹화도 여기까지만 하고, 자 오늘 플레이 네, 여기까지만 해보도록 할게요. 아, 재밌었다. 야, 개니츠로. 난 초궁보다 개니츠로 잡는 게더 뭔가 좀 있는데? 성장을 한것 같아. 성장을 해버린 것이야. 성장을. 응? 음? 야, 주인공 얼굴도 이렇게 생겼네. 어? <웃음> 오늘 여기까지 하죠. 다른 반응도 없네 아,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코였습니다 안녕